대지 면적은 476.14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용도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로 높이 4층 이하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74.55제곱미터 22평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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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바다 방향에 다른 토지가 있으나 폭이 좁고 계획도로가 있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조망은 연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3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 1 0 2 4 8 7 0 0 2 5